이미 대구분양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2.26대 1이었던 대구분양시장 평균 청약경쟁률은 작년 상반기 6.64대 1로 크게 꺾였다가 하반기에는 1.93대 1로 얼어붙었다 매매시장에서도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대구주택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더해 공급 과잉 우려가 꼽힌다. 그동안 대구 곳곳에서 난개발 우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공급이 쏟아 졌고 향후 입주 물량도 상당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 4 0 0 0여호 내년은 3 2 0 0 0여 호다. 이 같은 압박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기존 아파트가 안 팔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못간 입주 리스크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수의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지 등이 탁월한 특정 단지만 분양되는 초향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의 부동산 분양 관계자는 공급 과잉 우려 속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실수요자조차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며 시장을 급냉시킬 것이다. 완전히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고는 분양이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3월 대통령 선거 및 6월 지방선거 이후 금융세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의사는 입주 아파트 증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의 위기 요인이다.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매매시장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과 물량 수급 조절, 원자재값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출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우려 등의 환경이 맞물리면서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시공사들도 대구시장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물량과 부실 현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움츠러든 수요 심리를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